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지금 함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함수 어, 엑셀에서 제공해주는 많은 함수들을 직접 사용해볼 순 없지만, 우리 실무에서든 시험에서든 자주 출제되기도 하고 자주 아, 적용되는 그런 함수들을 하나씩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찾기 및 참조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찾기 및 참조 함수 자, 특정 값이나 위치를 기준으로 주어진 범위에서 원하는 값을 찾는 함수들이죠 특정 값이나 위치를 기준으로 주어진 범위 내에서 값을 찾아내는 함수입니다 자, 이런 함수들을 이용하면 자, 원하는 행이라 열 번호를 가져오거나 상품 세부 목록을 코드로 검색해서 해당 상품의 품명, 무게 등을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원하는 셀에 자동으로 채울 수 넣을 수 있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김의 참조 함수 하면 대표적인 게뭐 V lookup, H lookup, 뭐 index, match 자, 등등. 많은 함수들이 존재하죠. 자, 실제 수식 탭에, 자, 함수 라이브러리가 있구요. 찾기 참조 영역을 클릭하시게 되면, 뭐, address, area, choose, 뭐 column, 뭐 filter, h, lookup, 뭐 index, match, row, 뭐, 등등. 다양한 함수가 존재합니다. 아, 물론, 각각의 함수에는 특징과 의미가 분명히 다 있구요.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해볼 것은, 자, 행과 열 번호를 구하는 함수, row와 column 이란 함수가 있구요. 자, 열을 기준으로 찾는 함수, 네, vlookup 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대로, 행을 기준으로 찾는 함수, 자, hlookup 이 있습니다. 아, 어, 우리 꼭, 자, 뭐, 각종 엑셀 그 자격증 시험에서도 반드시 나오는 함수 이기도 하구요 우리 현업에서도 많이 쓰는 그런 함수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중에 첫번째 행번호와 열번호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자, row와 column 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row 자 여기다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row 입력하시구요 엔터 치게되면 자, 자 현재 sr10행에다가 sr10행에다가 제가 로우 하고 자 여기를 레퍼런스라고 하는 인수가 있는데 이 레퍼런스라고 하는 인수에는 하나의 셀 주소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거나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우 함수의 인수 값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row란 함수를 입력한 위치가 SR10행이잖아. 그래서 row 함수는 주어진 셀의 행번호를 구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빵. SR10행에다 입력했더니, 자, 10이라는 결과 값을 반환하죠. 아, 현재 10행이구나. 라고 알수 있겠네요. 그죠? 자, column은? 주어진 셀의 열 번호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자, 컬럼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인수를 생략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 셀을 클릭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D열 6행에다 한번 클릭해 봤어요. 자, D열 6행은 컬럼이 얼마냐? 딱 했더니 4라고 나왔습니다. 자, A B C D. 자, 네 번째 열이잖아. 그래서 4라는 값이 출력되는 거죠. 자 로우와 컬럼 주어진 셀의 행의 번호 또는 열의 번호를 구하는 함수이다. 자 로우 함수에서 인수, 자 레퍼런스를 생략하면 수식이 입력된 현재 셀을 참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그 그러니까 행과 번호, 열 번호를 구하는 함수. 자 간단하게 예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실습 예제를 열어서 자 보시면. 자, 기본자재 7-1이 있습니다. 자, 행번호를 이용하여 순번 계산하기 문제되어 있고, 자, 내용을 읽어보시면, 1년번호 형식으로 순번을 만들 때, 자, 순서대로 순번을 만들 때, 연속 데이터 채우기를 하는 대신에, 자, r o w 함수로 행번호를 가져와서 계산해보자. 자, 그동안 우리는, 자, 여기 1을 입력하고요, 채우기 옵션. 자, 여기 보시면, 자, 채우기 하는 대신 연속 데이터 채우기 하는 대신이라고 되어 있잖아. 자, 채우기 옵션으로 쭉 내리고 채우기 옵션에서 연속 데이터 채우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숫자 연속으로 채워지게 돼요. 자, 이 기능 말고 로우 함수로 행 번호를 가져오자라는 겁니다. 로우 함수로 행 번호를 가지고오자 자 그러면 자 상품코드가 1001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순번 자 상품 중에 얘가 첫 번째잖아 그쵸 자 그래서 여기다 1을 순번, 순번 첫 번째 1을 입력하고 자동 채우기 옵션으로 자빠 연속 데이터 채우기를 해라 어.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기능을 쓰지 말고 로우 함수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자 여기다가 로우 함수 한번 써 보겠습니다 로우 자 그리고 현재 위치 딱 엔터를 쳤더니 3번이에요 아 현재 세번째 행자 세번째 행 이구나 자 그런데 상품 배송 정보 이 테이블에서 자1001 상품 코드를 갖고 있는 얘, 얘가 첫 번째 제품이잖아 그렇죠 자 그럼 순번으로 하면 여기가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그런데 1번이라고 직접 입력도 하지 마라 연속 데이터 채우기 하지마라 그럼 어떻게 해라 로우 함수를 이용해서 로우, 로우 함수의 현재 행을 찾습니다 현재 행을 찾아서 1이 되려면 자 2를 빼면 숫자 1이 되잖아 자 이해되시나요 자이 상품이 첫번째기 이 때문에 순번으로 는 1입니다 그러나 현재 행의 위치는 3행 그래서 로우 함수에 의해서 반환되는 값은 3 아, 순번을 1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로우 함수 결과물에다가 마이너스 하게, 2를 하게 되면 자 제품의 첫 시작 순번 2를 나타나잖아요 자 그리고 얘를 자동채우기 옵션으로 쭉 증가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네번째 행는 로우 함수 쓰게 되면 4가 나오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2를 하게 되면 2라는 결과 값이 나오는 거죠 자 로우 마이너스 2 자 다섯 번째도 로 o 마이너스 2자 여기서 로 o 함수 쓰게 되면은 자5라는반환 값이 나올 거고 거기서 마이너스 2를 하니까 아, 서, 현재 순번이 3 번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다고 만약에 자 구행 9행, 자 구행과 0행 사이에 자 하나 삽입을 했어요. 삽입을 했어. 그러면 자 삽입한 현재 행 말고 그 다음 행 값이 어떻게 돼요 증가가 되잖아 자 보셨나요 자 지금 이 위에 있는 셀과 밑에 있는 11행 셀 중간에 자 10행 셀을 삽입을 했습니다 삽입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 그 위에 있는 셀과 7번이라는 순번과 9번이라는 순번에 8번이라는 순번이 건너뛴 거잖아 그렇죠? 그대로 연속적인 값을 갖고 있는 그런 함수가 로우 함수라는 거예요 자, 그대로 쭉 한번 내려보세요 네 중간에 8만 들어가죠 연속적인 값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a3행셀에다가 열자 로우 함수 입력해서 현재 행이몇행인지 행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1번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얼마의 값을 자 빼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수식을 입력하시게 되면 자 우리는 순번을 로우 함수에 의해서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다시 삭제하겠습니다. 자, 로우 함수는 주어진 셀의 주어진 셀의 행 번호를 구하는 함수다. 컬럼은 주어진 셀의열 번호를 구하는 함수가 column 입니다 자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쓰는 함수가 있죠 열을 기준으로 찾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참조표에 검색할 범위가 수직인 경우에 사용하는 함수 즉 참조표의 첫번째 열에서 특정 값을 검색하여 같은 행에 있는 다른 열의 값을 가져오는 함수입니다 자, 참조하고자 하는 표에 검색할 범위가 자, 수직인 경우에 수직인 경우에 열을 기준으로 찾는다 라는 거지 자, 그래서 참조표에 첫번째 열에서 특정값을 검색하여 같은 행에 있는 다른 열의 값을 가져온다 그래서 vlookup 이란 함수를 쓰게 되는데요 VLOOKUP 함수 형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LOOKUP VALUE라고 하는 첫번째 인수와 TABLE ARRAY 두번째 인수, COLUMN, i n d e x NUMBER 세번째 인수, 네번째 RANGE LOOKUP이구요. 자, RANGE LOOKUP은 대가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VLOOKUP 함수는 주어진 범위의 첫 열을 검색해서 원하는 항목을 찾아서 반환하는 함수고요. 각각 네 가지의 인수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인수 LOOKUP VALUE의 의미는 표의 첫 열에서 찾으려는 값, 값이나 셀 주소 또는 텍스트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현재 표 범위에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값이 있어요. 그 값을 통해서 다른 값을 찾아올 때 내가 알고 있는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번째 인수 table array는 데이터를 검색하고 추출하고자 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그 표에서 범위, 범위를 범위 잡는 건데요 table array는 범위 참조나 범위 이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column index number는 자, table array 내의열 번호로 값을 추출할 열을 지정합니다 자, 수직인 경우에 찾는 수직인 경우에 사용하는 함수가 vlookup 이라고 했잖아요 참조해서 그 값을 얻어야 되는 그 열이 몇번째 열에 있느냐 값을 입력해주는 인수입니다 자 그리고 네번째 range lookup 이라고 되어 있는 함, 인수 range lookup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false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u 루를 지정해라 즉 0과 1로 어, 값을 지정해라 그러한 자, 성격을 갖고 있는 인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vlookup 함수의 형식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이 녹색에도 나와 있네요 자이 함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2와 7-3이 되겠습니다 자 7-2번 문제입니다 자 7-1은 풀었으니까 잠깐 숨기도록 하고요 7-2번 자 VLOOKUP 함수를 사용하여 상품 코드를 기준으로, 자 상품 코드가 여기 있어요, 그쵸이 코드를 기준으로 품목표에서 상품명과 무게를 찾아 셀에 표시해 보자. 자 문제 잘 확인해 보세요. VLOOKUP 함수를 사용할 건데 상품 코드를 기준으로 할 거고요. 자, 조금 더 눈에 띄게 기준으로 할 거고 품목표에서 상품명과 무게를 찾아 셀에 표시하라. 자 문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상품 코드가 여기 있습니다 얘를 기준으로 해서 품목표에서 자 우리 그럼 엑셀 어딘가에 품목표가 있다라는 얘기야 자 찾아보시면 오른쪽에 품목표가 있죠 품목표에서 상품명과 무게를 찾아 자 여기 품명이 있고요 무게가 있습니다 그쵸 무게를 찾아서 여기다가 표시 하자 표시 하래요 자 어떻게 표시해요 자 우리가 현재 이 테이블에서 알고 있는 값은 뭐야 상품 코드만 알고 있어 자 그런데 다른 테이블을 봤더니 어, 이 상품 코드를 포함하고 있는 이 품목표가 있는 거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상품 코드만 알면 자 1001만 알면 1001 여기 여기 있죠 자 아, 1001이 상품명이 어, 램이구나 램이고 무게가 25g 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그대로 여기다 가져오란 얘기야 굳이 내가 입력할 수도 있지만 다른 표에서 그 표가 제공되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값을 그대로 가지고 오자 라는 얘기입니다 함수 한번 써볼까요 함수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써요 자, 현재 품목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은 코드죠 코드를 통해서 우리는 뭘 가지고 와요? 품명을 가지고 오고요, 무게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열을 기준으로 할때 사용하는 찾기 참조 함수가 Vlookup이라는 거야. 자, C열에다가 Vlookup 함수 입력합니다. 가로 열고요, 첫 번째 인수 쓰라고 나오죠. Lookup Value입니다. 자, 이 Lookup Value는 뭐라고 했냐면, 현재 이 표에서 내가 알고 있는 값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값은 상품 코드잖아. 자 1번 순번에 상품코드 알고 있잖아 그쵸? 렇 얘가 첫번째 인수가 되고요자이 상품코드는 알고 있는데 어떤 다른 테이블표를 참조할 거아냐 참조하고자 하는 셀의 범위에요 자 테이블 어레이는자 우리가 상품코드만 알고 있고 상품코드를 통해서 품목표에 있는 코드를 기준으로 품명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 데이터 범위를 잡을 때 품목표에 코드와 품명, 이 컬럼명은 상관이 없고요 포함을 안시켜도 되고요 범위 잡을 때 코드에서부터 품명만 잡아주시면 돼요자 테이블 어레이 두번째 인수에서 참조하고자 하는 표의 범위를 잡아주는데 표를 잡을 때는 전체 다 잡을 필요가 없고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에서부터 찾고자 하는 가지고 오고자 하는 참조하고자 하는 그 제품명까지만 범위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J열 3행부터 K열 6행까지가 되죠. 그쵸 자, 그리고 세 번째 인수로 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인수는 컬럼 인덱스 넘버예요. 컬럼 인덱스 넘버의 의미는 뭐냐면 자, 테이블 r a y 에서 선정한 이 범위 있죠. 이 범위에서 코드가 첫 번째 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두 번째 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VLOOKUP 함수에 의해서 상품 코드는 알고 있고 상품 코드를 알 상품 코드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값이 뭐예요? 품명이잖아. 자 그러면은 테이블 어디에서는 코드가 첫 번째 열이고 품명이 두 번째 열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두 번째 열에서 값을 가지고 와라 그러한 뜻이 되는 겁니다. 자네 번째 인수, 자 range lookup이에요. 자 true는 유사 일치고 false는 정확히 일치입니다. 자, true는 숫자로 1이고요 정확히 일치는 false는 0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우리는 상품 코드가 1001, 1010, 1001, 1011, 1010. 자, 이 상품 코드가 품목표에 있는 상품 코드와 다 똑같아요. 품목표에 코드 4가지를 가지고, 자, 순번 11번까지 상품 코드를 다 입력한 거라고. 자, 그럼 상품 코드마다 품명이 있잖아. 분명히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값을 찾아야 된다 라는 전제 조건이 깔리게 되면 자 답을 false 숫자 0으로 입력하시고 <웃음> 자 괄호를 닫으시게 되면 함수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엔터 한번 쳐 보세요 아 1001의 상품코드가 상품명이 램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자동채우기 옵션으로 쭉 내리시면 되는데요 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주소 한번 참조해볼까요? 자, V-lookup, B열 5행. 자, 얘는 상대 참조라서 B열 5행을 참조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런데 J열 5행부터 K열 8행까지를 테이블 어래로 잡았어. 근데 J열 5행이 어디입니까 여기잖아.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K열 8행이 여기까지 되어 있잖아. 자, 그니까 참조하는 표의 범위가 지금 잘못된 거죠. 자, 상대 참조를 기준으로 자동 채우기 옵션을 내리시게 되면 아, 참조하는 셀 주소도 증가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랬는데 참조하고자 하는 이 품목표의 셀 범위는 어떻게 해야 돼? 증가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고정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자, 1001 상품 코드를 통해서 찾았던 상품명. 자, 여기에 J열 3행부터 K열 6행까지 돼 있는 자, 상대 참조 범위를 F4 펑션 키를 이용해서 절대 참조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엔터치시고, 자, 마우스로 다시 자동 채우기 옵션 하시게 되면, 자,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와서 내용을 채우게 되는 거죠. 자, 얘가 Vlookup 이에요. 자, 그 옆에 무게가 있습니다. 무게 한번 해볼까요? 자, Vlookup 입력했구요. 첫 번째 인수가 Lookup Value.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뭐다? 상품 코드다. 자두 번째에 있는 테이블 어뢰의 범위를 잡습니다. 어떤 범위를 잡습니까? 참조하고자 하는 표의 범위를 잡습니다. 표의 범위를 잡을 때 범위를 잡는 기준. 자 우리는 현재 상품 코드를 알고 있고 무게를 계산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 참조 참조하는 표 범위에서도 코드에서부터 무게까지 범위를 잡는 거예요. 오케이. 자 아까 상품명은 상품명은 자이두 개의 열만 잡았잖아. 그런데 현재 무게는 코드 품명 무게 자 순서대로 이세 가지 영역을 다 어, 테이블 어레이로 잡으셔야 된다고요 자그 다음에 세번째 인수 컬러 윈덱스 넘버 자 내가 찾고자 하는 값에 어, 몇번째 열에 있느냐 자 상품 코드를 알고 있고요 우리는 무게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조하는 표에 갔더니 코드가 첫번째 열이고 품명이 두번째 열이고 무게가 세번째 열이야 자 그래서 여기는 세번째 열이기 때문에 3 이라는 값을 입력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맨 마지막 range lookup, 자, 옵션이었습니다. 자, 1001일 때 무게가 얼마? 25. 1010일 때 무게는 120. 1011일 때 무게는 870. 아, 코드가 정확하면 무게도 정확한 값을 가지고 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false 입력하시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램의 무게가 25g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자동 채우기 옵션으로 증가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문제 발생하죠? 자,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 참조하는 영역에, 자, 세, 참, 아, 상대 참조 방식에 의해서 자동 지가 증가, 자동 증가가 됐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 부분도, 자, 이 셀의 범위, 참조하는 셀의 범위는 항상 고정이기 때문에 절대 참조로 바꾸셔야 되고요. 엔터친 다음에 자동 채우기 옵션으로 쭉 내리시게 되면, 자, 원하는 결과 값을 다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기본제 7-2 가 되겠습니다 자 7-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3번의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vlookup 함수는 정확한 값을 기준으로 검색할 때로 사용하지만 범위를 기준으로 값을 검색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상품 무게 범위에 따라 배송비를 조견표 시트에서 찾아 셀을 표시해 보자 자 배송비를 계산하는 자 문제이죠 자 그런데 자 우리 조견표 시트를 보니까 밑에 워크시트에 보면 조견표가 있고요 조견표를 클릭하시게 되면 자 무게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무게가 0일 때 배송비는 2600원 자 무게가 350 0에서 350일 때 2800원. 자, 그리고 500이 넘어가면 3100원. 800이 넘어가면 3700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자, 우리 무게가 레이 25g, 마우스, 마우스가 120, 레이 25, 키보드 870, 이렇게 무게를 구했는데, 무게를 구했는데, 조견표를 보니까, 자, 25라는 숫자가 있나요? 25라는 숫자가 없잖아 그러면 배송비는 얼마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정확한 값을 찾을 찾아서 결과값을 없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 범위에 속해 있을 때자 유사한 값의 범위를 찾아서 반환시키는 경우도 있다 뭐 그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 VLOOKUP 함수 중에 맨 마지막 네 번째 인수가 뭐였어요 자 기억나십니까 네번째 인수 자 우리 한번 입력해 볼까요 vlookup 자 네번째 인수가 뭐였습니까 range lookup 이었잖아 자 대괄호 잖아 대괄호 생략 가능하다 자 그런데 저기 뭐가 들어가요 자 유사일치와 정확한 일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정 값이 정확할 경우에는 정확한 값을 반환시켜야 되는 경우에는 false 0을 입력하지만 유사일체 경우에는 예, true 값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 입력해 볼까요 자 배송비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은 뭐예요 자 무게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자 램의 무게야 램의 무게 25g은 알고 있어 자 그리고 table array 자, 범위를 잡아야죠 자 어떤 표를 이용하라고 했습니까 조겸표에 있는 값을 이용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상태에서 조겸표 워크시트 클릭하시고요. 자, 무게에서부터 배송비까지 범위를 쭉 잡아 줍니다. 자, 그럼 주소가 이 위에 수식 입력줄에 들어가고 있죠? 자, 조겸표 워크시트에 A열 4행부터 B열 7행까지 범위가 잡혔습니다. 자, 콤마 세 번째 컬럼 인덱스 넘버. 자, 우리는 무게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송비는 몰라요. 배송비를 갖고 와야 되잖아 그런데 자 우리가 테이블 어레에서 범위를 잡았으면 무게는 첫번째 열이 되는 거고 배송비는 뭐가 돼요? 두번째 열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알고 싶어하는 값은 배송비 배송비는 두번째 열에 있으니까 e 라는 값을 써주게 됩니다 자 네번째 인수에 자 range l o o k u p 이라고 하는 자 네번째 인수인데요 자 true 유사일치와 false 정확히 일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우리는 무게를 알고 있고 그 무게 에 따라서 각각의 값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정확한 값을 찾아와야 되지만 지금 현재 무게가 0, 350g, 500g, 800g 네가지 범위만 로 잡혀 있잖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값들은 배송비를 어떻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특정 범위에 속해 있는 값을 유사하게 찾아서 가지고 오는 그런 경우에는 자 여기서 네번째 인수에서 true t r u 는 그냥 1이라고 쓰셔도 t 루로 e 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엔터 치고 어, 가로 닫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자 램의 배송비가 계산이 됩니다 자이 배송비 계산한 값을 자동채우기 옵션으로 쭉 내려보세요 아하 이또 뭐지 음, 자 램의 배송비는 잘 계산이 됐는데 자, 이 옵션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수색이 잘못됐다는 거죠? 어, 자, 보실, 보실까요? 자, 조견표 워크시트에서 찾는데, A열 5행부터 B열 8행까지 범위가 잡혀 있습니다. 자, 자 1번 순번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A열 4부터 B열 7행이잖아. 아, 여기에서도, 여기에서도 상대 참조기, 상대 참조인 상태에서 자동 채우기 옵션을 쭉 내렸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 증가가 된 겁니다 아 얘도 증가가 되면 안되겠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절대 참조가 되어 있어야죠 절대 참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동채우기 옵션으로 쭉 내리시게 되면 빙고 예, 이런 값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25g일 때 2600원 120g일 때 2600원 870g일 때는 3700원 480g 일때는 2800원 네, 그래서 특정 무게 범위에 따라서 배송비가 달라지는 경우 자 이것은 정확한 값을 찾는 예제가 아니라 그 범위에 맞는 유사한 값을 찾아서 배송비를 채정해주는 그러한 예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자 우리 행을 기준으로 하는 열이 아닌 행방향 수평으로 관리되는 목록에서 원하는 값을 검색할 때 사용하는 hlookup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lookup이 자 수직이 기준이라고 하면 hlookup은 수평이 기준입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자 형식만 봐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 H lookup, lookup value 똑같죠? Table array 두 번째 인수도 같습니다. 자세 번째 인수가 자 row index number예요.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 몇 번째 행에 있느냐 그 뜻이지. 자 V lookup은 뭐였습니까? 몇 번째 열에 있느냐? Column index number. H lookup은 row index number. 몇번째 행에 있습니까 자, range 룩업 뭡니까 예, 값은 같은겁니까 정확한 값을 찾을 때 또는 유사한 값을 찾을 때그 옵션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자, hlookup에 의해서 자, 예제 문제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hlookup 함수를 사용하여 상품 코드를 기준으로 단가를 찾고 각 상품의 단가를 기준으로 사은품 정보를 검색해 보자 자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요 자 기본예제 3번은 우리가 방금 전에 풀었던 거고 자 기본예제 4번을 보시게 되면 자 h 루거 o 함수를 사용하여 상품 코드를 기준으로 단가를 찾고 각 상품의 단가를 기준으로 사은품 정보를 검색해 보자 자 여기 보시면 F 플 삼행셀에 단가의 값이 있고요 그리고 사은품 이두 가지를 계산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배송 유형은 다른 문제고요. 자 단가를 어떻게 구합니까? H lookup 함수를 사용해서 상품 코드를 자 여기 상품 코드가 있어요. 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찾으래. 자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자 상품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단가가 나와 있는 표가 있을 겁니다. 어, 여기에 품목표는 아니고요. 자 우리 조견표를 가니까 조견표에자 코드가 있고 여기 단가가 있잖아. 자1001 상품의 단가는 6만 원, 1010 상품의 단가는 15,000원. 자 그런데 음, 자 그런데 자 코드가 10행에 있고요. 단가는 12행에 있잖아. 그니까 얘는 수평으로, 수평 기준으로 해서 값을 찾는 거라고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값은 코드 값. 코드 값에 의해서 단가를 가지고 오는데, 각각의 코드는 10행에 있지만, 각각 해당되는 단가의 값은 11행에 있잖아. 그렇죠. 자, 우리 Vlookup을 썼을 때는, 자, 우리 무게가, 무게가 A행에 있는 거고요. A 행에 아니 A 열에 있는 거고 그 무게에 따라서 배송비는 B 열에 있잖아. 그래서 얘는 수직 관점인 거고, 그러니까 열 기준으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찾을 때는 V lookup이 되는 거고요. 자 같은 행에 있으면서 6만 원인지 15,000원인지 3만 원인지 같은 행에서 값을 찾는 함수가 H lookup 함수라고요. 자 그러면 자 여기다 직접 수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가, 자 H lookup. 자가로 열고 첫 번째 인수가 뭡니까? lookup value입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 뭐라고요? 예, 상품 코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품 코드를 알고 있습니다. 자 table array. 자 참조할 데이터 범위입니다. 자 상품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온다고요? 자 조견표에 있는 워크 시트에 자 코드와 단가. 자이 셀의 범위를 잡아 줍니다. 셀의 범위를 잡아 주고요. 범위를 잡아 주고요. 자, 세 번째 로우 인덱스 넘버. 자, 우리가 테이블 어레이에서 선택한 범위 중에 내가 원하는 값은 단가입니다. 자, 그럼 단가는 몇 번째 행에 있느냐? 코드가 첫 번째 행, 단가가 두 번째 행이잖아. 그래서 2라는 값을 입력하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레인지 룩업입니다. 정확한 값을 찾겠습니까 정확히 유사일치를 찾겠습니까 자 우리는 각각의 코드에 따라서 단가가 정해져, 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값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FALSE 0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엔터를 딱 쳤습니다 아 상품코드 1 0 0 1의 단가가 6만원이구나 1 0 0 1의 단가가 6만원이구나 자 이것에 의해서 자동체기 옵션으로 쭉 내렸습니다 똑같은 이상한 에라가 뜨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자, 이 수식을 참고하시면 상대 주소를 가지고 자동 채우기 옵션으로 내렸더니 다 증가되는 거 보이시죠? 아, 그렇다면 우리가 테이블 어레이로 잡았던 셀의 범위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고정되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조견표에 나와 있는 이 셀의 범위는 네, 절대 참조로 바꿔주셔야죠. 그래서 이 범위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거고, 이 앞에 있는, 자, 1001, 1010, 1001 등등 각각의 상품 코드를 가지고, 아, 단가를 가지고 오는 가지고 오게 되겠습니다. 자, h, lookup이죠? 자, 사은품 한번 해볼게요. 자, 각 상품의 단가를 기준으로 사은품 정보를 검색해보자. 단가를 기준으로 사은품 정보를 검색해보자. 자, 여기 단가가 있습니다. 이 단가를 기준으로 사은품 정보를 찾자라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 조견표 워크시트에 보면, 자 단가가 있고요. 사은품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가가 5만원, 일대는 머그컵, 그리고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는 도서상품권, 자, 어떤 큰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6만원은 얼마? 저희 뭐만 오천 원은 필기고 3만 원은 삼만 원일 때 먹을 거. 그러니까 가격에 따라서 사은품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웃음> 자큰 굵직굵직하게 범위로만 지금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정확한 값을 일 일치하는, 일치하는 게 아니라 유사한 값에서 어, 우리가 사은품을 찾아와야 되는 거지. 음. 자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단가가 14행에 있고요 15행에 사은품이 있는거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은품이고 단가에 따라서 사은품을 찾는건데 자 수평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hlookup을 사용한니다 hlookup을 사용하고요 첫번째 인수 루거 밸류 입니다 자 사은품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단가 였고요 우리는 현재 단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가를 루거 밸류로 선택하시고요 자 테이블 어레이 자, 데이터 범위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범위는 조겸표 워크시티에 자, 사은품 목록의 범위를 잡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단가를 알고 있고요이 참조되는 표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사은품이야 자 사은품은 테이블 어레이에서 선택한 셀 범위에서 몇번째 행에 있다고 두번째 행에 있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유사일치입니까 정확히 일치입니까 자 데이터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값의 범위 자 단가에 따라서 모든 상품이 준비되어 있는게 아니고 큰뭐 0원 5만원 10만원 큰 범위 내에서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유사한 일치값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함수 끝나고요 잡았더니 어, 뭐가 잘못됐을까요 어? 자, 유사일치. hlookup. 음, 자, 6만원, 15,000원, 3만원. 자, 여기를 정확히 일치. 생략할게요. 생략하면 유사일치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랬더니. 한번 내려볼까요 다 오류가 났습니다 아, 우리가 셀 범위를 잘못 잡았네요 다시 자 여기 워크시트 참조되는 테이블 어레이가 어디에요 조견표에 있구요 조견표에서 이 범위를 잡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게 맞죠 조견표 워크시트에 비열 14행부터 비열 15행까지 범위를 잡겠다 그쵸 자 그리고 엔터치게 되면 머그컵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을 쭉 자동채우기 옵션 하시게 되면 에러가 뜹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예, 참조하고자 하는 데이터 이 범위가 상대 참조로 잡혀 있기 때문에 자동 증가 될테고요자 이것을 절대 참조로 바꾼 다음에 자 채우기 옵션으로 쭉 내리시게 되면 각 단가의 기준별로 사은품이 출력되는 것을 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강의 자료에 지금 찾기 및 참조함수, 지금 r o 와컬 o l 함수 그리고 vlookup, hlookup. 자, 이네 가지 함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제도 풀었습니다. 자, 우리 현재 문서의 워크시트에, 자, 맨 오른쪽에 보시면 예제 판매 정보라고 하는 시트가 있습니다. 자, 이 시트를 보시게 되면 문제가 다 v l o o k u p vlookup과 hlookup에 관련된 문제예요. VLOOKUP과 HLOOKUP은 정말 시험문제 많이 등장하는 그래서 꼭 알아야만 하는 자 그러한 함수니까 자 여러분들이 예제 판매 정보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직접 VLOOKUP과 HLOOKUP과 문제 이해하는 것까지 직접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